자, 자, 자,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뭡니까? 오늘 사무실에서 오늘 오늘이 바로 7 7 아니야, 7 아니야, 시7 7 7시에 7시에 제시에7시7 7시에 7시에 7 오늘 7시에 7시 맞다, 맞다. 자 봐쳐봅시다. 아. 자, 자 솔직히 이 제육 씨는 너무 명백해요. 왜요? 국밥집에서 제 안경 쓰고 찍은 사진. 자 한번 공개해 주시죠아 아, 아, 옛날에 막그 사진 로딩들이 되는 거. 아 이거지 그거. 아 이거구나. 안돼 안돼 덮는 거 없어요. 오로지 오해전만. <웃음> 네. 나 나오, 나오고 있나요? 나안 보여. <웃음> 야 좋다. 아, 너무 잘 보인다. <웃음> 야, 호바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와, 저거. 이거 남중이 안경이잖아. 맞아요, 내가.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근데? 다저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호 태형 씨. 태영씨 어떤 사진이지? 어떤 사진이게요? 나 이거, 내가 봤어, 이거. 자. 안경. 진짜, 아, 뭔 일을 하야릴까요 빨간 안경, 빨간 안 자, 갑니다. 아, 그거네. 자기가 올린 다라라. 그거 아니야. 어, 본인, 본인이, 본인이 실수로... 싱스러... 아, 우리 중에안 보여. 여러분, 그... 항상 갤러리를 아, 조심하십시오. 아, 아, 자, 나는. 그러면 태용이 양호하지. 나는. 자, 뭐. 같이 서봐. 같이 서봐. 형, 나 매력 있나요, 써? 저저 패션 룩북처럼 좀 지금 찍어줄게요. 여러분 항상 갤러리를 조심하십시오. 야, 힙하다 힙해. 이게 제가 풍경 올린다고 했는데 이걸 올라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다이 정도 자 한번 자 좋습니다 자두 분의 강력한 기운으로 한번 가보죠 오케이 지기 호석 형은 지금 오늘 시간 <웃음> 하나... 어 오늘 <웃음> 둘이 왜? 우등생이야 지금 아, 우등생이야 야 호박 그거 팔 생각 없냐 아 형한테 나, 나 이거 나 이거야 이게 아 진짜로 형 세트로 어, 내가 형번거이도 어, 같이 돈 내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자,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바로 가시죠. 이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외치면서 네, 누가 먼저 끝내나? 자, 여러분, 자신 있으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죠? 자, 웨이터 봅시다, 그러면. 자, 달려라! 반맞 아, 맞아. 맞아. 이거, 이 나는 확률에 잘못 맡기는데. 저 바로 들어가있습니다 찍어보자, 돌림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거 선점했습니다. 아위 갈발 뭐야지 우리 양심적으로.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가위바위보 야지 양심적으로. 자, 이제 시작! 자, 안 되면, 안 되면, 진거위바위포뭐 하는 거야? 자, 탁구공 튀기부터 하자, 그러면. 1연습실. 주사위 던지기, 1연습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사타공기기 이거? 카운트 공기 씨. 뭐야, 탁구공 튀기기 뭐야? 갑니다. 탁구공부터 왔습니다, 저 탁구공. 자, 갑니다. 다, 여기 다쳤어 탁구공 어떻게 해요? 주사위 던지기 어떻게 하면 돼요? 7? 너무 쉽다, 금방이지. 갈게. 난단 럭키가이. 우와, 오, 오, 오, 어째, 오! 오. 야, 호바 왜... 너, 너, 우리 이거, 이거 해야 돼. 대박대박도장도우 와, 대박이다, 이거. 오케이. 저는 벌써 시작한지 지금. 1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하나 끝냈어요 이거 두명이서 해야 돼 뭔데요 2인 대결이야 사탕 옹기. 빨대로 여기 위에 올려야 돼 오케이 그럼 주황 전 주황색 초록색 할게요 어나나나 나, 나 노란색 보라색 시작 시, 자 요령 터득했어요 아유.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성 어. 씨.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지민이 거 뭐야? 아, 이걸 다 챙겨서 넣어야 돼? 아, 와, 미쳤다. 할수 있어, 할 수. 아, 잠깐만. 아, 날 쓰겠다. 아, 씨, 가야겠다, 저 갈게요. 도전! 아, 너무 세게 돌렸다. 어? 아, 그래요? 아 이제 알겠어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도전! 요, 여기 찍었다. 도전! 어때요? 와이 너무 어렵다. 제가... 제가 어, 아니 여, 여, 진영 들어와. 왜왜 뭔데 뭔데? 자컵컵 사키. 컵 그게 컵, 뭔데? 컵 빨리 빼컵 사키. 이게 뭔데? 자 준비 시작. 아 뭐야? 아씨. 오야 어, 뭐야? 아씨. 아 씨. 어, 말렸다. 어, 어.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부야 저거야지 컷빨리 빼기. 시작. 어, 아, 자, 나 피지컬 너무 좋은 애랑 붙었어 지금. 아 지겠다. 진짜 왜 잘해? 끝. 야. <웃음> 어 나. 어, 야, 어, 야, 야, 도연 들어와.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 자, 컷빨리 빼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요안 어. 아, 돼! 어, 뭐야? 아, 무조건 넣어야 돼? 어, 뭐야? 아 무조건 넣어야 돼? 어? 아. 아, 아 쉽지. 성공. 아, 쉽지요, 쉽지요, 쉽지. 아, 지민 아직도 못 했어? 아, 거의 다 했는데. 자꾸 마지막에. 아, 너 이거 한번 하면 다 끝이야? 아, 잠깐아 이걸 못 하냐? 잠깐, 이거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 아! 오! 아, 큰일 났다. 아, 그래서 딱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씨. 오케이! 오케이! 성공! 아, 됐다고? <웃음> 야! 오케이. 성공! 와, 됐다고? <웃음> 야, 야, 먼저 야, 퇴근하겠습니다. 야, 야, 야, 이거 해야 돼, 우리. 야. 이거, 이거 뭐세요, 두 명이서 할수 있는 거야, 뭐예요, 두 명이서 뭐예요? 해야 되는 거야. 뭐예요. 이거 한줄 다른 색깔, 한줄 다른 색깔을 빨대로 옮기는 거야. 빨대로 옮긴다고, 이거? 어, 입으로. 참잘했어이 야, 다고 아, 진짜. 아! 와, 진짜 어려웠다. 와. 아, 감사합니 와, 뭐야? 로인 대결이야? 호비 형, 이거 나랑 하면 되는 거야? 나 끝냈지, 짜마 와, 진 와, 아, 형꾸 아, 와, 진짜형 와, 진짜로. 와, 진짜로. 와, 진짜로. 자, 음. 끝. 자, 음. 끝. 자 와, 와, 나나 형한 번에 끝 어? 뭐야? 그 뭐야? <웃음> 아 언제? 아 진짜 나 다... 땅 한번... 오케이 나, 나, 먼저... 나 탁구공 간다 연습실 여기부터 제 끝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공! 형또 줬어요? 이연패 또 <웃음> 주세요 나딴고부터고 올래 씨. 서탐오수님. 갑니다! 오케이, 성공! 어떻게 해야 돼요? 갑니다! 오케이, 성공!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씨. 야, 오늘 운 드럽게 없나보다. 씨, 오케이. 뭔데? 컵 쌓게 요 어떻게 하면 돼? 인대결이 이것도? 탱탱볼 낙지부터 해야겠다. 아, 어, 1, 1, 예. 어. 아 1, 2, 3, 맞죠? 성공! 아! 까이! 뜨거 판이 같네, 야, 일단 나 다른 거 하러 가야겠다. 야, 지민아, 일로 와. 지민아, 일로 와. 나딴거 해야 돼. 야, 지민아, 이거부터 하자. 지민아, 2인대 결부터 하자. 잠깐만. 잠깐 할수 있을 것 같아. 지민아, 어, 안... 야, 들어갔어. 뭐야, 어서. 뭐야. 이 저건 들어간 거 아니죠. 키? 뭐야, 뭐야? 콤사키, 콤사키. 뭐야, 콤사키도. 뭐야, 넘겨. 나 이거 하자. 컵사키컵사키 뭐야, 뭐야? 콤사키, 콤사키. 뭐야, 잠깐만. 설명 좀. 뭐야, 야, 남정, 설명. 봐봐. 이 상태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만든 다음에 다시 그걸 다시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로. 아, 오케이. 준비 잘 해주세요. 아 준비 잘. 자 만들었고. 자 만들었고. 어 들어가게. 이거 한 번에 어떻게 들어가? 너무 튕기는데? 오케이. 노스! 노스! 잠시만요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오케이, 제가 지우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도전 오. 오. 성공. 뭐야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만 컵 컵이 조정이 안 되는데 이거 꼭 돼요? 이거 네번다 튀겨야 돼요? 말도 안돼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나한눈 빨리 두 명이 할수있어사서천기기 어떻게 하는데요 아, 아, <웃음> 아 씨. 아잠아만 아휴 아렇아던아면아 씨.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렵네 와.. 아이씨, 큰일 났네 여기서 막히네 이거 성공했어요 지민이? 지민이 성공했어요? 와.. 아.. 오케이 나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하지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서탕든 소명 몇번 하는 거야? 너 어떡하냐? 아, 나 어떻게 냐 어떻게 하지? 와, 진짜 이거. 와, 아, 너무 어려워. 와! 와! 저도 성공. 탁공치. 왜봐 자, 딴 거. 나가? 오케이. 야, 뭐야? 씨야, 나뭐 나 있냐? 자, 주사위, 주사위가 어디 있어? 주사위는 뭐예요? 이러, 이렇게 하지 않냐? 보통? 주사위를, 아이 주사위를 여기서 이렇게 보고... 아이 아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웃음> 야, 이게 된다고? 조트로 한거 아니? 아 그거 또안 돼? 됐어요? 됐어? 됐다고? 아 그거 또안 돼? 됐어요? 됐어? 됐다고? 야! 자다 <웃음> <웃음> <저> 만들었습니다. 끝! 끝! 끝! 도 주세요. 아 씨. 어떻게 이거 한번에 됐어? 그게 신기하다. 아, 되게... 어, 거세 아, 씨. 아 씨. 아! 씨. 너안 아, 아, 아, 네. 튀었어. 해. 네. 가자. 와아! 와. 와. 대박이다 와, 이게 된다고나안 되는데? 7! 7! 7. 7. 아? 어, 나 거의 동시에 던졌는데? 형, 형진 나랑 사 아, 왜 얼마 와아 아, 아 7나는데 칠, 칠, 칠, 칠. 자, 갑니다. 아이고, 뭐, 아이씨. 아이 뭐. 이거 제 거. 꼬였어. 이게 제 거, 이거제 거. 어 아, 잠시만. 성공. <웃음> 몇, 공몇개 했을 수 있어요? 아! <웃음> <웃음> 눈물 나올 것 같다, 야! 나이스. <웃음> <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실패. 그냥 수고. 형, 나랑 <웃음> 붙으면 돼요. 나랑 붙으면 돼요. <웃음> <웃음> <웃음> 아 힘들어 자 준비 자자자자자 <웃음> 자, 자, 자, 자, 기다릴게요 시작 인 대결이야? 아 진짜 종국아 이거 팔래? 아 잠시만요 아아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들 들어갔다 계속 나. 아니 너무 하잖아 탱탱보라. 오케이 다시 있어. 어이, 갑시다, 갑시다. 자, 자 어디가 뭐, 이거 시작해줘. 요 시작. 야 뭐야 한장못 있어. 아씨. 오케이. Got, 아 아, 헛빨리 빼기. 헛빨리 빼기. 들어왔다, 들어왔다. 개경보. 나랑 병뚜껑 할 사람. 정과 병뚜껑 했나? 아니, 안 했다. 병뚜껑 하자. 오케이. 이거 설명. 오케이. 여기 오케이. 오, 여기 원 안에 1초 동안 머물러 있으면 돼. 근데 밀칠 수 있어, 서로.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준비. 시작. 아이씨, 만 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김남주, 정호석, 정글! 아! <목소리> 오케이, 그거. 송어송어한거아